이거 맞아? 봤어? 어 봤어 야 봤어 진짜? 딱저이 있어 사실. 깜짝 놀랐어 빨리 나왔어 아아여 어디죠? 여기 더쇼 yeah. 생방송 더쇼 더쇼 하올라갔는데세트 너무 어, 예쁘게 맞아요 진짜, 와 진짜 세트 오늘 레전드 세트였어 더쇼 감사합니다 한 할까? 하둘셋 더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매일 저희가 새로운 음. 음악 방송을 들 만나고 있잖아요. 네. 방송마다 또,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만들수있게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 팬분들께서도좋게 봐주시는 것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멤버들이 카메라를 또잘 찾아가지고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오기 어, 시작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자 뭔가... 여기 어디죠? 렇 이렇게 해서, 더쇼 더쇼 끝나고 아, 루팡. 루팡 루팡 루팡 그렇지? 루팡 루팡 야 근데 진짜 루팡하면 다 알았어 진짜 우리 팀의 텐션에 진짜 말 말이 말이, 말이 안 멈춰 말이 안 멈춰 에이. 우리 녹화했고 더쇼 끝났고 루팡했고 이제 아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찍고 이제 옷 갈아입고 옷, 옷 갈아입고 회사 가자 연습하라 밥, 밥, 밥, 밥 먹고 밥 먹고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습니다 안녕. 쇼챔에서 만나요! 원, 투, 쓰리! 에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지요? 쇼챔피언 첫주챔피언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대 끝나고 데려왔는데 오늘은 이제 에어샷도 터졌지 않습니까? 사실 없던 힘이 끌어올려지더라고요 저희가 앞에 팬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게 되게 아쉬운데 앞에 계셨다면 더 힘낼 수 있, 있을 텐데 그 날만을 기다리면 so, okay. 더 열심히 합시다. 요즘 매부 무대를 하면서 초반에는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니터도 하고 하면서 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는생각이딱 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표정을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만! 제못 <웃음> 잘못, <웃음> 잘못했어 <웃음> 써주지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쇼챔피언 <웃음> 너무 신나버린 카메라 무빙 나도 신나버린 나의 무빙 <웃음> 쇼챔피언 네 난생 처음이시잖아요 <웃음> 아 그쵸 <웃음>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오랜만에? 2 2년만이죠 네, 21년만에 오는데 <웃음> 네. 제이셔 원래 이런 이거 없었거든요 아 없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무대 하고 나니까 항상 매번 무대를 할 때마다 조금 더더 디벨롭? 디벨롭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뭐 자기 파트에서 뭐 어떻게 네. 제스처를 할지 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음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더 디벨롭이 된거 같아요 음. 어... 에어샷 터졌잖아요 오,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에어샷 터질 때 약간 기분상 하나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 입에 그냥 기념으로 먹었어요. 먹는 것만 얘기하지 아주 또 <웃음> 그래서 에어샷 도 터지고 해가지고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고. 아 어, 맞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한테도 더 멋있는 부대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가 가볼... 가볼게요. 땡겼지? <웃음> 어, 어머 안녕하세요. 아, 연습 중이었는데. 아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나가드릴게요. 아, 어디가요? <웃음> 네? 저만의 공간이에요. 어, 옆방입니다. 네 저만의 공간입니요 개인 안무 연습도 하고 이제 네. 여기서 화보를 좀 찍기도 하고 좀 어... 그런 편인것 같아요. 화보 한번 그럼 찍어 보시겠어요? 네? 하나 둘셋 철카. 하나 둘셋 철카. 하나 둘셋 철카. 하나 둘셋 철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걸면은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어머 다 일러 이거 다 <웃음> 선생님한테 다 일러. <웃음> 어머 어머 이거야 늘어난다 야, 진짜 늘어난어잠 자고 이제 일어났다. 어머 어머. 바로 이제 어머 뒤에 걸을... 다 늘어났어. 네몇년 살이 야 나. 등에 담이 걸려가지고. 아 진짜요? 난3일 전부터 걸렸는데 안 풀리네. 가이 건이 네, 좋구나 마사지 카메라 마사지 들어갈게요. 아 카메라, 그, 카메라 마사지. 아 이게, 감, 그, 그 네, 이게 바로 그 카메라, 카메라 마사지예요. 아 거기예요. 아 여기예요? 확해드릴게요 네. 카메라 마사지 들어가요. 민초댄스 스쿨스쿨. 스쿨스쿨. 민트 초코 음료수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갈 때마다 회사 주변에 품절이어서 먹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열 번은 먹었어. <웃음> 역시 그는 상우였다. <웃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없줄 알았어. 한번 봐봐요. 그래? 그럼 볼까? 되게 네, 네, 예뻐요. 문 열고 이러고 있었어. 다음 멤버들끼리 기차 타고 여행 가면 재밌겠다, 맞지? 상우 기차 이런 일 상우는 한, 한 번도 안 타본 거 아니면? 진짜 한 번도 안타어 자 다음에 멤버들과 함께 여행 가는 콘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에어컨과 함께 시원한 여름 맞이하세요 여러분. 팬분들과 함께 공연도 해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회 되면 바로 함께 해요 죠 저는 이제 꿈나라로 감히 계 가겠습니다. 안녕? 3주차 음악방송 막바지 인기가요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라색깔 퍼플 수이트를 입었습니다. <웃음> 아, 활동 끝나면 하고 싶었던 거? 너무 많은데? 일단 부모님을 너무 뵙고 싶어요. 집 밥을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하고 싶은 거 1순위 저도 그냥 고향 내려가 한3일 정도 네. 내려가서 정도. 좀 쉬다 올라오고 재충전하고 올라오고 싶습니다. 아, 와, 와. 활동 끝나면 아, 다음 어. 다음 활동 준비, 다음 앨범 어. 준비 쉬지 않습니다. 달려. <웃음> 이게 면허면요. 아, 저희 안무. 그리고 그러 고 나서 포인트를 더때 맞히기 어. 위해. <웃음> 준비한 테이프예요. 멋지죠? 안 보게 안 보게 안 보게. 저는 활동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팬분들 얼굴이 너 보고 싶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움이가 최근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한테만 아직 안 들을 수어요아 진짜요? 무슨 일일까요? 저 너무 서운해요. 아, 다음 생일 드릴게요. 네. 네. 아니요, 좀 이따가 가서 들려 드릴게요. 어?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아 연락처는... 네. 아 죄송합니다. 몇데 잘하네. 저도 그쪽 마음에 들어요. 저는 010에 <웃음> 또 운명처럼 만난다면. 머리가 아주 잘 털려요. 그때 만나요? 아 깜짝이야. <웃음> <목소리> 우리 또 만났네요. 아나 어떻게 B J M 닮아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 이건 오로지 너야. <목소리> 아니. 방금껏 오로지 너야. 아니. 내가 아니야. 인정해야 돼. 방정표. 인기가요 왔으니까 어디 어디 가야 되죠 이제 매점이죠. 그러면 매점으로 가볼까요? 아 네. Let's go. Let's go. 인기가요. 아 사랑해요 인기가요. 인가에 얼굴 뭐 되냐? 수수에 챙겨가려고. 재키었네. 저스트비의 뮤직뱅크 막방이 있는 날입니다. 사주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집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축하하게! 도요미진으로 아, 드라이 리허설 은근하고 오늘 사, 사녹이어서 사녹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허설 올라가야 합니다. 다음 녹화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웃음> 저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사람을 비우실 수 있어요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아니야? 한번 보여줘라 보여줘 아 이게 옆에서 봐요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네 오늘 뮤직뱅크 두 번째로 나오게 됐는데 뮤직뱅크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떨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뮤직뱅크 잘 찍고 왔고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 영통 팬사러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 바이 바이 안녕. 안녕. 엠카운트 나다 덕분 머리 도야 오늘 저만 덕분 머리예 눈치게임 실패. 오랜만입니다. 카메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엠카운트. 땅. 예. 어제 손톱 관리 받았어. 손톱이 깨끗하면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리만 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멤버들 다 깐머리인데 도염씨만 덮은 머리. 눈치게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주인공이에요. 오. 쇼케이스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 진짜. 지금 벌써 지금 내일이면 저희 쇼케이스 한 날이 한달 한 되는 날이거든요. 아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단.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목 컨디션 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드라이 리허설 하러 갑니다. 거부신. 거부신. 드라이 리허설 하러 가시죠. <웃음> <웃음> 너 따라한 거야. 가시죠. <웃음> 원래 이제 제 리더 지민씨가 편싱을 네. 하려 했거든요. 아. 근데 못했대요. 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인생 정말 구생패 <웃음> <웃음> 축하드리고 진짜 덕분에 양은은 너무 생은내보생은생생방내 인생은 위인 맞아? 봤어? 어, 봤어? 봤어, 어은내 인생은 저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인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인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인생 게 후보에 올린 것 자체가 엄청 큰 힘이잖아요. 그치. 진짜 너무 영광이야. <웃음> 너무 와 제가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 니 <웃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랑아 진짜 다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 행복해. 아 너무 고생했어. 정말 기대되는 다음 앨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1등 후보가 아닌 1등 후보 와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Stay tuned. <Thank> <웃음> no Stay tuned. 코비한테 노 타임. Stay tuned.